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 한국은 이제 많이 덥죠? 시카고 오늘 날씨는 너무 좋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코드 치는 법 배웠죠? 그 코드를 가지고 오늘은 정말 재밌는 곡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울 곡은요? 오! 프라이드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보통 7월에는요, 많은 파레이드가 있는데 그 파레이드를 가면은 항상 이 곡이 연주되 있죠 들어보셨어요? The Star Strikes Forever 미국 성조이어 영원하라는 곡인데요 세미소사가 만들었어요 옛날에는요, 군대 행진곡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보통 축제 때 많이 쓰여요 자 그럼 오늘은 이 곡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테크닉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요 코드를 왈츠패런으로 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왼손이 오른손을 넘어가는 멋진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손가락이 손가락을 건너가는 테크닉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타단! 오! 악보를 보면은요 박자는 4분의 4 박자예요 그런데 한마디에 두 박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가춤말이고요세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1, 2, 3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 4 이렇게 되고 쭉 오른손을 먼저 한번 훑어보세요. 어, 두 박자, 두 박자, 퍼럴, 두 박자, 또퍼놓 노시고요. 그 다음에는 에이스 노시 나와요. 박자는 그닥 까다롭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왼손을 보면 왼손은 어, 처음에는 싱코드에서 음. 시작죠 이 C코드는 한꺼번에 치지 않고 레이스를 눌러주고 나머지 두 음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쭉 훑어보면 C코드 이 페단과 그 다음에 다른 건 어디 있죠? 꼭두 번째 줄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g 7 코드라고 해요. 어? 근데 지금 모르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왼손을 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은어 조심하셔야 돼요. D가 아니고 B 그다음 F G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트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D F B e. F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코드예요. g 이 다음번에 배울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왼손을 보면 C코드를 아래음을 치고 위에 두음을 따로 쳐주는 것과 G사랍스 코드를 아래음을 치고 위에 두음을 따로 치는 방법으로 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얼치패딩이라고 해요 코드를 그냥 치지 않고 쿵짝짝 쿵짝짝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건 왈츠 패런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왼손은 거의 다 봤어요. 패런만 알면 오른손을 붙여주면 되니까. 자, 그럼 두손다 그 같이 한번 가볼까요? 파인핸 포지션 손의 핸 포지션을 찾고요. 자, 오른손을 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죠. 준비 되셨어요? 1 2 3 4그 다음 또 쥐고 왼손 은 C 코드예요. 1, 2, 3, 4, 1, 2 t h r 어, B 샵이죠. 그다음 o 그 다음 여기가 잠깐 시작할게요 어우 oh, 어려워요. 노트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그런데 왼손으로 가야돼요 그래서 왼손이 1,2,3,4 이렇게 건너가야돼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우게 된 레슨 포인트 두번째 왼손이 오른손을 넘어가는 테크닉에 손이 손을 넘어가는 테크닉이죠 이런 테크닉은 우리가 나중에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더 같이 가볼게요 One, two, three, four. 그래서 one, two 할때 이미 뛰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눈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two 키의첫 번째를 기억하시면 돼요. C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까만 건반으로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그 다음 오른손은 C 코드를 늘리죠. 그런데 이테크닉을칠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손과 손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자칫하면 끊어져요. 그런데 그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손과 손이 서로 기다려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1, 2, 3, G를 누르고 C를 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C도 오른손이 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만약 기다리지 않고 빨리 때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끊겨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왼손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기다리시고 치고 기다리고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학생들이 빨리 치는 데만 신경을 쓰는데요 빨리 치는 것보다 이쁜 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그 다음 마디로 가면 또 D sharp 세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고요 3, 4그 다음 왼손에 다시 C 코드입니다 또 똑같은 기구요 C h r o 다시. 그리고 여기 중 o g i 분 r i r g i r i u y o g r i k u y i k g r u r o r 손가락 건너기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핀글라블2 1 3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보면 뒤에서부터 시작할게요 1 2 3 4 1 2 D 그리고 1이 이렇게 와야 돼요 또 잘못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 손가락 번호를 조심하셔야지 안 틀리고 칠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넘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스케일 같은 반곡을 치기가 쉬워요. 아셨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다음 2도 똑같이 세 가지 박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3, 4, 그리고 왼손은 C 콜드죠. 이번에는 한꺼번에 같이 칩니다. 4, 2, step up i 인데요왼손 e 마 e n t 이스아래 bottom stays, 아래는 그대로 있 o 위 d e r 이 올라가요 l we a true only allahao. One, two, one, two, 요 그렇죠? 위 two, one, two, three, two, one, two, three, two, 꼭 퍼스트 펄을 보면 뭐가 제일 어렵죠? 음, 손가락 건너가는 거 1, 2, 3, 4 이게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은 네! 세 번째 줄에 있는 손가락 건너가는 테크닉이에요 이두 부분만 따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그러면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똑같은 거두번 다시 반복하죠 첫 번째 음은 또세 번째 박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3,4 다시 C,4가 나오죠 E a d 2, 3, 4, 2, 3, 4. 그 다음, 음, 원이 어려워 보여. 그렇지만, 플랫을 딱 없애면,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둘다 플랫이 붙었어요. 그러면, 은 여기서, 슬라이 d e down, 이렇게 내려가는 돼요. 그래서, 노트 하나하나씩, 어, E 플랫, a 플랫 flat 찾지 말고, 그냥, 틀 밀어서 가주세요. 틀쉬시워요 틀. 그 다음 여기도또어 레슨 포인트) 3번째가 나오죠. Finger number t cross over.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어, 아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2, 1그 다음 이 What? 이에요. Three, four, two, four.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어때요? 오,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눈으로는 쉽지만 손이 금방 따라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테크닉들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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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hord. Two, three, four, one, two. 다시 한 번. Two, one, two, three, four. 걸리긴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가볼까요? 자, 다음 템포는요, 100, 백입니다 Find 지 a n d Ready? 1, 2, 3, 4, 1. 20, 120입니다. 다이내믹 시션 준비되셨어요? 120은요. 1, 2, 3, 4 t 이 정도로 가요. 빨리 a 2, o 144 1 4십사예요1 4십사는요 1, 2, 3, 4. 1, 2, 3, 4. 이 정도 됩니다. h a n d position. Ready. 1, 2, 3, 4. 자, 오늘 레슨은 어땠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코드를 가지고 왈츠 패밴드로 치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음, 손이 건너가는 테크닉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손가락이 손가락을 건너가는 테크닉을 배웠죠 그래서 그 테크닉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 주에 재밌는 곡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원하게 잘지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